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농내장입니다. 농내장이라고 하면 실명으로 인한 위험한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농내장이 도대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내장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농내장이 어떤 질환인가 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압이 높아지게 되고 이 안압이 높아지면 렌즈가 뒤에 있는 유리 체액을 밀고 그러면 시신경이 압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실명이 일어난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녹내장은왜 생길까요? 녹내장의 원인을 알리면 안구에 대한 해부를 좀 아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로 비유를 하면 카메라의 렌즈에 있는 겉유리가 우리 눈에는 각막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조리개가 홍채에 해당이 되고 또그 안에 있는 렌즈가 수정체에 해당 되겠죠 그런데 각막이라든지 홍채라든지 조리개는 안구에서 자체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일일이 닦아 줘야 되겠지만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가 있는데 각막 같은 경우는 눈이 깜빡깜빡 끓이고 눈물이 나서 정화를 해주죠. 그러면 조리개와 렌즈는 어떻게 정화를 할까요? 우리 눈에 있는 에퀴어스 휴무라는 방수가 있습니다. 이 안방수가 정화 시스템을 돌려서 정화를 해주게 되죠. 아주 투명한 물이고 식염수가 0.7% 정도 들어가 있는 세척하는 워시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척을 하는 방수액은 실리아리 바디라는 모양체에서 형성이 되어서 조리개 뒷면이죠. 홍채 뒷면에서 나와서 홍채 앞부분을 이제 전방이라고 하는데 전방을 씻어주고 나서 슐렘즈 크넬이라는 쉽게 말하면 눈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혈관으로 빠져서 정화를 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방수가 생성은 되더라도 어떻게 순환이 되냐면 렌즈의 움직임으로 순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가까이 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모양체, 실레아리 바디가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 모양체 소대라는 존율 파이브가 느슨해지면서 수정체가 좀더 두꺼워 질 수가 있고 그러면 망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좀더 원근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을 가까이 볼 때는 호기심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 비슷한 원리기 이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때 이렇게 가까이 응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렌즈가 두꺼워지면서 방수액을 앞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 조리개의 후방에서 전방으로 렌즈가 초점을 맞추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책을 보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누가 탁 등을 치면 깜짝 놀라게 되면서 주의를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웠던 초점이 멀어지면서 렌즈는 수축하게 되고 모양 체소대는 잡아당기고 그리고 모양체인 실리아리 바디는 이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방에 있던 방수액이 빠져나가고 후방에 방수액이 차는 그런 식으로 렌즈가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물의 순환을 유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눈은 렌즈와 조리개를 원근조졸인해서 열심히 자동 세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을 막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계속 응시를 한다든지 초점을 가까이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어떤 뉴스를 보면서 계속 응시를 하게 돼서 가까이 초점을 오랫동안 맞추게 되면 렌즈는 두꺼워서 방수를 조리개 후방에서 전방으로 밀어내기만 하고 다시 채워 넣는 행동을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방수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정체가 되는 것이 20분 30분 1시간 동안 오래되게 되면 방수의 오염이 점점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리개와 렌즈를 씻어낸 떼국물이 계속 전방에 남아서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그렇게 순환이 안되고 오염이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어떤 것을 응시할 때 부교감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기분 나쁜 댓글을 계속 읽고 있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볼때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호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호감에 대한 것을 응시하고 를 있다면 부교감 신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감 신경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교감 신경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와 오랫동안 응시하는 염증 반응이 합쳐지게 되면 몸에서는 아밀로이드라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아밀로이드라는 것은 그전 시간에 치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쌓이는 뉴로독신 신경 독소 와도 같은 것입니다 눈에도 그런 아밀로이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뇌에 있는 뇌척수액이 글림프 시스템으로 정화가 되고 이 글림프 시스템이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슐렘스크넬도 글림프 시스템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결국 뇌와 같은 글림프 시스템으로 눈을 정화를 하고 뇌를 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메닌지알베슬 뇌경막혈관을 통해서 뇌의 글림프 시스템과 몸의 림프 시스템이 연결되게 되겠죠. 결국 몸에 있는 정화 시스템이 림프라면 뇌의 정화 시스템이 글림프 시스템이고 눈의 정화 시스템이 슐렘스 커넬로 통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밀로이드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앞으로 계속 눈을 응시하는 행동들이 계속 쌓이면 슐림스크넬에 계속 쌓이게 되고 침착이 되면 슬림스크넬이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이 하수고가 좁아지다 보니까 전방에 방수액이 차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안압을 올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전방에 있는 안압이 후방에 안압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렌즈의 압박과 조리개의 압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유리 체액을 밀게 되고 이 유리 체액이 압박이 되면서 망막도 압박이 되고 시신경도 압박이 되어서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신경 위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농내장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세 번째가 BBB, Blood Brain Barrier 혈관과 뇌에 있는 뇌혈류 차단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편두통약입니다. 편두통이 계속 있다. 그러면 두통약을 장기간 복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약이라는 성분에는 주 타겟, 머리에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BBB를 통과하는 약물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알약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밀가루 라든지 방부제라든지 각종 첨가제가 같이 BBB로 통과하게 되면 이런 BBB를 통해서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되기가 쉽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을 때 농내장이 같이 오기가 쉬운 이유가 편두통이 직접 농내장을 유발한다기보다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통해서 농내장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뇌혈류 장벽 BBB를 모디피케이션 시킵니다. 결국 이 BBB를 아주 치밀하게 있던 구조를 느슨하게 화학적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런 BBB의 정화 능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복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토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먹는다든지 당뇨가 있어서 스테로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강직성 척추염이 있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스테를를 먹는다 어떤 이유로든 스테로이드를 계속 장복하게 되면 이 BBB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글림프스템이 시 정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먹는 음식들이나 같이 먹는 영양제 또는 약물로 통해서 그림프 시스템이 OM 되기가 십상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음식 중에서 BBB를 통과하는 것이 카페인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커피는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뇌를 각성을 시키죠. 그래서 뇌 기능을 모디피케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먹을 때 로스팅을 한다. 특히 더 다크하게 로스팅을 한다면 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당화산물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바람 원인인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김으로써 훨씬 더 많은 카페인의 찌꺼기들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을 오염시키게 되고 처음에는 뇌 각성 효과로인해서 머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만성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계속 뇌가 혼탁해지는 걸 느껴서 더 많은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결국 변두통이 오고 또농내장이올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커피가 블랙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페라떼, 라든지 카푸치노라든지 온갖 휘핑크림으로 각종 첨가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BBB를 통과하는 이 카페인에 훨씬 더 많은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서 글림프 시스템을 오염시킬 수 있다. 콜라나 고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로 장복을 했었을 때농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내장을 예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렌즈를 계속 한 곳에 응시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원근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이런 원근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렌즈가 계속 원근을 조절하면서 두께가 조절되기 때문에 방수를 계속 순환하게 을 되고 그러면 조리개와 렌즈가 알아서 세척이 자주 되겠죠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이면 각막이 정화가 되고 자주 멀리 보게 되면 조리개와 수정체가 정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너무 가까이서 응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보통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로 받아들이고 즐기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서 남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습관이 있으면 더더욱 눈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긍정적으로 즐겁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고 부정적으로 가지는 습관들이 결과적으로 농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BBB를 통과한다면 를 금해야 되겠죠. 결국 약이나 영양제나 이런 카페인 종류가 결과적으로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나중에는 농내장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이런 영양제도 함부로 먹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뇌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된 것을 청소해 주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해야지 자는 동안 청소를 해주겠죠. 그러면 멜라토닌이 최대한 많이 나오려면 그 전구체인 세르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 세르토닌은 피부 밑에 많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세르토닌이 많아지죠. 결국 낮에 햇빛을 많이 보고 깊은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푹 자는 깨지 않는 숙면을 가지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뇌의 글림프 시스템을 정화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땀을 내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 멜라토닌은 글림프 시스템에 관해 찌꺼기를 떼주는 역할까지만 한다면 이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땀으로 내는 운동을 하되 햇빛을 많이 보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고 이왕이면 하체 운동으로 해서 생각에 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많이 복잡해졌겠죠 그것을 아래쪽으로 피를 당겼으면 하체 쪽으로 땀을 내므로써 머리는 맑아지고 땀은 나오는 그런 선순환이 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수시로 가까이 응시하는 습관이 있어서 뒷목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뒷목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을 매일 하면 좋습니다 명상은 우리 몸의 절전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뇌에 생각이 많은 사람, 늘 불안한 사람, 그리고 변두통이 생기는 사람,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신경이 예민해서 무언가 하나 골똘히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표출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좀더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감각을 정보를 차단하는 명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녹내장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녹내장이란 것은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정적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가 되게 되고 이 부정적 상황을 계속 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의 생각이 많아지고 몸을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우리 눈에 아밀로이드를 침착하게 해서 안압을 올려서 녹내장을 일으키게 하는 질환이라는 것이죠. 결국 부정적인식의끝판 왕이 녹내장을 만들고 더 이상 보면 안 된다고 실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인식을 갖지 말고 자기의 기대나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이 아름답고 관계가 풍요로워지면서 어지러웠던 혼탁된 눈이 살아나게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